안녕하십니까. 양코치입니다. 자, 저번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상당한 진짜 속도로 진짜 상당한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1200 타겟, 1200 타겟을 오늘 벌써 때로 부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00달러 조금 넘었을 때 이제 생각을 한 것은 그래서 아 그래도 1000에서 1200까지 가려면은 그래도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 뉴스를 좀 보면은 자 우선 첫 번째 10월 1일부터 10월 1일자 기준 가격으로 50%나 지금 현재 올랐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파트를 좀 읽자면은 뭐 다른 이제 전기차 예를 들어서 뭐 포드나 뭐 닛산 뭐 BMW 이런 다른 전기차도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물품들이 현재 백오도에고도 그렇죠? 고에 들어가 있는데 예상과 어, 다르게 모델 3는 1월 달이 아닌 이제 12월 달에 배달이 이제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야후 뉴스를 읽었을 때이 테슬라 회사가 13.76 빌리언 달러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번 쿼터리 웨베뉴에서 13.76 빌리언을 만들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뉴스들 때문에 카탈리스트가 되어서 테슬라가 1200을 아주 쉽게 도착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솔직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데 제가 어, 이 테슬라 주식의 수익률이 지금 1200까지 도착해 가지고 약 90%에 이릅니다 90%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어, 제 이제 로빈후드 어, 테슬라를 들고 있는 테슬라만 들고 있는 로빈후드 어카운트인데 보시면은 약 2만 불 정도 이제 어, 사가지고 3만 8천 불이 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만 9.44%가 올라갔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진짜 만약에 내일도 올라가 버린다면 아마 수익률이 이제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주식에서 수익률이 두배몇달 만에 한 5개월 정도 만에 수익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더 사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테슬라가 없으신 분들은 왜 테슬라를 사지 않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댓글 한번 꼭 남겨주세요.